근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정말 빼기 어려운 곳이 뱃살인 것 같습니다 뱃살 뱃살 뱃살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게 뱃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막상 뱃살을 빼기까지 가는 동안에 전뭘 발견하냐면 눈밑꺼짐볼페임도 그리고 없는 가... 정말 몸매가 볼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뱃살이 빠진다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저는 이미 지칩니다 그냥 차라리 안 빼겠다. <웃음>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살이 많이 찌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사실 갑자기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살이 좀 찌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꼭 특정 부위만 에쪄요 뱃살에 만집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약간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특정 부위를 빼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허벅지 살, 이 엉덩이 밑에 있는 그런 살 아니면 러브핸들, 복부 전체, 팔뚝, 승모근 등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긴 긴하 하거든요 정말 다른 곳은 빼지 않고 거기만 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복소적인 지방을 빼고 싶다고 라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톡톡 주사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을 분해하고 그 지방이 분해된 것을 빠르게 배출을 도와주고 지방의 대사를 좀 도와주는 다섯 여섯 가지 약물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지방분해 주사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약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방분해 주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분해 주사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게 어디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배 같은 부위를 만져봤었을 때 내가 딱 잡히는 부분 그 부분이 피하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지방을 대상으로 놓는 건데 그래서 내장 지방을 분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 충격파, 초음파, 고주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중에서 고주파 시술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장비는 아주 오랫동안 피부 미용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비만 시술에서도 오랫동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어떤 거냐면 피아지방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까지 녹여주면서 따뜻해지잖아요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줘서 빠르게 림프관으로 지방이 파괴된 것들이 배출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시술입니다 보통 지방 흡입을 하시고 나서 후관리로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고주파는 굉장히 탄력시술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트루스컬프 아이디라는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요. 이 고주파 시술은 약간 열감 있게 훅 올라오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사우나라던지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리고 고주파 자체가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의 붓기가 빠지면서 한 직후부터 몸이 약간 가벼워지면서 빠진 듯한 느낌을 갖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약간 살이 찐 사람들은 한번 시술해도 1, 2cm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처럼 약간 어떤 특정 부위를 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영상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뭐 전체적으로 좀 빼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좀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고주파 시술을 할때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좀 사우나라든지 약간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참으세요. 그래서 잘 참으시는 분들은 좀 에너지를 훨씬 더 높아가지고 탄력이라든지 지방분해 효과가 조금 더잘 나오게 할 수가 있고 좀 아픈 사람들은 조금 횟수를 한두 번더 많이 해서 같은 효과를 내게끔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술하는 거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 4에서 6회 정도 비만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특정 부위를 위한 시술 영상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